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패션 트렌드 중에서 저희가 실제로 입을 수 있는 아이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구독자가 아닌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바로 체크입니다 이 체크의 종류는 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이 체크도 좀 잔잔한 체크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요 저희가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잔잔한 체크를 여러분들한테 권장하고 싶습니다. 이 체크 종류도 요 블레이저나 아니면 스커트나 아니면 팬츠에도 적용되는 게 있는데요. 내년에도 후년에도 잘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체크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입니다. 사진은 이번 2020년도 FW 패션쇼에서 발췌한 사진들입니다. 다양한 크기의 체크와 각각 다른 스타일에 적용해서 옷을 만들었는데요. 첫번째, 두번째는 트렌치코트와 롱코트 스타일에 접목을 시켰고요. 세번째는 스커트 슈트에, 네번째는 싱글 블레이저, 다섯번째는 정장 세트에 적용을 하였습니다. 네, 사진을 보시면 요 역시 다양한 체크를 이용한 옷들입니다. 이 체크 크기는 요 작은 크기의 체크를 선택해서 옷을 고르시는 것이 매년 지속적으로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 번째는요. 체크 블레이저인데요. 안에 화이트와 브라운으로 멋스럽게 코디를 하였고요. 두 번째와 네 번째는 롱 코트로 마찬가지로 화이트와 브라운과 베이지로 코디를 했습니다. 네 번째 코트는요. 체크 크기가 약간 크게 느껴지는데요. 동양인들은 작은 크기의 체크가 어울립니다. 네, 그 다음에는요. 두 번째는 바로 가죽입니다. 올해 그핫 트렌드 중에 하나가 바로 가죽이죠. 이 가죽도요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하시는데요 이왕이면 밝은 컬러의 가죽을 선택하실 게 아니라요 좀 무난한 컬러의 뭐 브라운이라든지 블랙이라든지 어두운 컬러의 블레이저나 아니면 이런 스커트나 이런 쪽으로 선택하셔서 몇 년이 지나도 몇십 년이 지나도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러한 가죽을 선택하시면 더 실용적으로 입을 수가 있습니다 가죽입니다 마찬가지로 2020년도 FW 패션쇼 사진들인데요. 각 브랜드별로 다양한 스타일의 가죽 디자인을 내놓았는데요. 가죽은 올해 핫 아이템 중에 하나이며 다양한 방법으로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가죽 코트가 많이 보여지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 FW에는 가죽 코트가 보여지는데요. 무난한 컬러 즉 블랙이나 브라운 계열의 롱 코트를 선택하시면 매니언 FW에 입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키가 작은 분들이 롱 가죽 코트를 입기를 원하신다면 허리선 위로 벨트로 포인트를 주신다면 아름답게 코디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 가죽은 청바지와도 멋스럽게 코디가 됩니다. 그 다음에 롱 코트입니다. 롱 코트도 이번에 트렌드 중에 하나인데요. 롱 코트를 고르실 때는요. 이왕이면 기본적인 컬러 브라운이나 블랙 아니면 카멜 쪽으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가 거 있는 분들은 다른 컬러의 코트를 또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키가 작은 분들도 롱 코트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롱 코트를 입으실 때는요. 허리선을 좀 올리셔서 입으시면 신장이 굉장히 더 길어 보이겠죠. 이렇게 하셔서 코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롱코트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롱코트가 FW 트렌드 중에 하나인데요. 털코트에 벨트로 포인트를 주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어깨와 소매를 강조한 스타일 코디와 헤링봉 코트, 네 번째는 하이넥 코트도 보여집니다. 또한 다섯 번째 브라운 코트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컬러의 코트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코디하기 쉬운 코트의 컬러로는 블랙, 브라운, 그레이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에는 블랙 코트는 색상이 잘안 보여서 제외를 시켰는데요. 첫 번째, 세 번째는 브라운과 카멜 코트를 블랙 그레이와 체크 팬츠로 코디를 할수 있고요. 두 번째와 네 번째 그레이 코트는 사진처럼 그레이와 블랙으로 꾸안꾸 스타일로 코디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네 번째 사진은요. 안에 블랙 폴라 니트와 화이트 셔츠와의 코디 방법이 멋스럽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퀼팅은 올해 트렌드 중에 하나이지만, 잘못 입으면 부해 보일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고요. 마르신 분들은 사진처럼 벨트로 이용해서 코디하시면 몸에 볼륨감이 있어 보이기에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다음에 롱 원피스입니다. 롱 원피스를 고르실 때는요 단색이 있고 프린트가 있는데요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잔잔한 프린트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체크나 아니면 잔잔한 프린트의 롱 원피스를 입으실 때는요 목걸이는 길게 늘어뜨리면 굉장히 지저분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좀 짧게 하셔서 코디를 하시면 되겠고요 단색의 원피스가 있는 분들은 목걸이를 길게 늘어뜨리면 또 멋스럽고 세련돼 보이고 또한 키가 커 보이고 날씬해 보이겠죠? 여러분들이 참조하셔서 목걸이도 같이 멋지게 코디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f w 에는롱 원피스와 롱 스커트가 트렌드 중에 하나인데요. 첫 번째는 심플한 원피스의 왼쪽 소매에 장식을 가미하였고요. 두 번째는 퍼프 소매에 매드 벨트로 포인트를 주었으며 세 번째는 롱 베스트와도 코디를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가죽 롱 원피스입니다. 롱 원피스와 롱 스커트입니다. 중년이 되면 편하게 입을 수 있어서 원피스를 선호하게 되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원피스를 코디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슬릿이 깊게 들어간 화이트 원피스에 블랙 롱 코트와 블랙 부츠와의 세련된 코디고요. 두 번째는 원피스에 브라운 벨트와 가방으로 포인트를 주었고요. 세 번째는 카키 원피스에 체크 트렌치 코트와의 코디. 블루 장갑과 크러치백으로 포인트를 주었으며 화이트 슈즈와 코디를 했습니다. 네 번째는요. 전체적인 옷 분위기가 2020년 트렌드를 종합적으로 표현해서 옷을 입었는데요. 체크 원피스에 체크 블레이저, 와이드 사이즈 체크 롱 코트와 코디하였고요. 굵은 체인 넥클리스와 얇은 목걸이. 브라운 부츠 백과 코디를 하였습니다 네, 애니멀 프린트입니다 이 애니멀 프린트는요 패션 트렌드가 지나도 저희 중년이나 노년분들이 입으시면 굉장히 세련되고 우아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요번에 애니멀 프린트를 구매하실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애니멀 프린트는 2020년도 트렌드 중에 하나인데요 사진처럼 몇몇 브랜드에서는 애니멀 프린트를 코트에 적용했는데요 애니멀 코트는 너무 부담스럽게 블라우스나 팬츠, 스커트에 적용하면 더 유용하게 입을 수가 있습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요. 애니멀 프린트는 트렌드와 상관없이 중년분들한테 권하는 프린트입니다. 특히 그 애니멀 프린트의 블랙과의 코디는 멋스럽고 우아한 코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요. 롱 애니멀 원피스에 롤러 된 블랙 블레이저와 가방. 블랙 캠퍼스 스니커즈와의 코디입니다. 두 번째는요. 스트레이트 핏 애니멀 팬츠의 아이보리 스웨터와 슈즈와의 코디. 세 번째는 브이넥 애니멀 프린트와 블랙 스커트와 블랙 하일과의 멋스러운 코디.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마찬가지로 블랙과의 믹스매치 코디입니다. 네, 판초입니다. 이 판초는요. 이 트렌드 중에 하나인데요. 이 판초를 딱 걸치게 되면 좀 클래식한 그러한 무드를 저희가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초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구매하셔도 되겠습니다. 판초입니다. 원래 남미 안데스 지방의 전통 의상인데요. 중남미 일대 인디언들이 입었던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이 셀리는 체크에 적용해서 디자인을 전개했고요. 지방시나 페라가머는 단색의 디자인을 전개했습니다. 를 다양한 스타일의 판초를 볼수 있는데요. 트렌드가 지나도 충분히 매 시즌마다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판초는 대비된 컬러로 연출하면 더 멋스럽게 입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요 아이보리의 그레이와 심플한 코디입니다. 절제된 컬러로 시크하고 클래식한 이미지를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마찬가지로 아이보리와 그레이와의 심플한 코디입니다. 세 번째는 판초에 벨트로 포인트를 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다양한 프린트와의 믹스 매치 코디입니다. 옷의 단조로움을 판초를 이용하여 세련되고 우아하게 코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로 리본 블라우스입니다. 리본 블라우스는요 마르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포인트를 주기 때문에 이 상의에 포인트를 주기 때문에 굉장히 세련돼 보이면서도 그 다음에 체격이 왜소해 보이지 가 않기 때문에 리본 블라우스는 또한 마른분들한테도 굉장히 좋고요 또한 이 리본 블라우스를 구매를 하실 때 저희가 염두를 하셔야 될게 뭐면요 블라우스나 리본이랑 같이 떨어져 있는 것을 구매하시는게더 실용적입니다 그래서 리본도 따로 멜 수도 있고요 블라우스는 또 따로 입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리본 블라우스를 잘 선택을 하셔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리본 블라우스입니다. 셀리네의 2020년도 FW 패션쇼 사진들인데요. 에디 슬리만의 컬렉션은 70년대의 우아하지만 시크한 스타일로 일반 여성들이 출근하면서 입을 수 있는 리본 블라우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리본 블라우스는 과하지 않는 리본 사이즈를 선택하시고요. 블라우스와 리본이 분리되어 있는 블라우스를 선택하시면 더 효과적으로 아름답게 입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보셨나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패션 트렌디지만 실제적으로 입을 수 있는 아이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조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내일도 멋지게 옷을 입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